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달수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수구 마찬가지 뭐 1층 주택이든 2층 주택이든 평균 금액 가장 저렴한 것들은 1억 8천 정도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뭐 지금 여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적도상 나오는 자체가 그냥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 정도. 그런 매물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거래는 안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 두류동. 현재 넓은 도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여기 같은 경우 는 차가 못 들어가서 이런 화면을 띄우는은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이, 주도, 이 지도에서는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 정도 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일단 매매금액은 2억 인데, 뭐 대지평수는 27평, 그래도 1000만원이 좀 안되는 금액으로 나오죠. 상세 보기로 해서 단가를 확인하게 되면 평당 741만원이 나옵니다. 다음 마찬가지 두루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인데요. 일단 매매금액은 2억 3천인데 4메다 도로로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지평수를 보게 되면 27평 정도 되고 상세 보기로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뭐 자세한 현황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대지평수 27평, 건평, 연면적은 28평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없습니다. 마찬가지 두루동에 위치한 주택인데요. 일단은 여기에 속집에 막힌 도로의 좌측편. 보통 예전에는 이런 주택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좀 재개발은 되기는좀 돼야 돼요. 재개발도 되면 아무래도 뭐 기존 뭐 8미터 이상의 도로를 접하고 있는 주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울 수 있지만은 4m, 3m, 3m의 오래된 주택들은 정비사업을 좀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뭐 예전 뉴스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전국에서 오래된 주택이 가장 분포도가 많은 곳이 대구다. 그렇게 통계는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 일반 주택인데 지금 2억4천입니다. 대지평수를 보게 되면 46평, 평당 금액을 보게 되면 은 평당 530만원, 예전 평당 금액들이 3,400만원, 4,500만원 정도. 뭐 그렇게 됐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래가 많이 아닌데 재개발 때문에 실제 속집들은 어떻게 보면 좀득을 봤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당도 마찬가지 2억6천에 속집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또 성당동에 일단은 6m 뒤쪽으로 나와 있는 속집들 그리고 마찬가지 신당동 신당동 같은 경우는 6m 정도 돼 보이는 도로인데 양방도로 를물르는 걸로 나오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5m 정도 도로를 좌우측으로 다 물고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명확하게 뭐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따로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지만은 매매금액은 3억이고 상세 보기로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대지평수 2 7평 은평은 3 0평 그리고 대출 8천만원에 뭐 주택이 3개 정도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동의 주택인데 3억으로 뭐 지금 확인이 돼 있는데 여기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대지평수가 58평입니다. 매매금액은 3이고 억뭐 실제 이렇게 보면 한 3m 정도 돼 보이는데 마찬가지 확인을 제가 해봐도 3m 정도 돼 보이고 일단은 뭐 2층 한가구 이렇게 나오는데 토탈은 3 가구 그리고 뭐 홍실 내역 상세 내역은 거의 없습니다. 대지비 대지 58평 검평 뭐 54평 이렇게 확인이 되고 마찬 가지 지도를 확인을 해보니까 4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주택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3억 2천에 본동인데요. 일반 주택인데 도로는 6m 도로 차한 대가 옆에 있고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는 6m입니다. 그리고 상세 보기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평당 금액은 791만원, 대지평수가 40평, 연면적 43평, 그리고 세대 형황 자체는 세각으로 나오고 있고요. 매매금액 3억 2천에 대출 3,400만원, 보증금 1억 3천만원.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6매에 791만원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평당 금액. 한 600만원대까지 조금 더 내려가면 실제 어느 정도 옛날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을 해보죠. 수송구 같은 경우도 갑자기 1, 2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8m 도로, 6m 도로가 평당 1000만원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로 뭐 10m, 8m 도로에 1200, 2000만원까지 거래가 됐는데 그렇게 건축을 했는 건물들이 지금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 정도 돈을 주고 상가주택이든 주택이든 오래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없었고요. 종합건설에서 대부분 구입해서 건축을 했는 뭐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종합건설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못 파는 사례들이 종종 생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래 자체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급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들에서는 금액을 낮춰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주택을 또 많이 구입하려는 분들도 지금 없다 보니까 실제 이런 매물들이 안 팔리는 게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마 아파트 가격은 내리면은 살 분들이라도 있지만은 뭐 4m, 3m, 2m의 주택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아니면은 굳이 그렇게 구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없었는 것 같아요. 실제 지금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주택에 어떤 뭐 마당이라도 좀 있으면 또 선호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아 일반적이지가 못하네요. 일단 속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3억 3천 8백인데 어 대지평수 26평의 속집입니다. 앞에서 사실 매입을 하지 않으면 뒷집은 거의 개별적으로 팔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마찬가지 성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인데요 뭐 적어도 한 5m 정도 6m 정도 돼 보이네요 돼 보이고 일단 매매금액 자체는 3억 4천에 대지평수는 31평 평당가가 거의 또뭐돈 천만원입니다 보시게 되면 대지 31평 건평 34평 일단은 세대 현황 자체는 나오지 않고 대출금 1억 3천 보증금이 1억천만원이고 나머지는 뭐 직접 문의를 해라 뭐 이렇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 신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적인 주택인데요. 3억4천 대지평수가 40평인데 상세보기로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은 대지 40평에 건평 40평 그리고 세대현황자체는 두세대로 나오고 있고 매매금액은 3억4천에 대출이나 아니면 보증금 자체는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금액은 839만원 정도로 매물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다 마찬가지, 두류동. 여기를 봤을 때는, 뭐, 6m 이상을 물었는 것 같은데, 실제 지적 조상에 나오는 속집입니다. 속집이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송현동. 송현동 마찬가지, 속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마찬가지, 성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8m. 약 10m, 8m 정도 돼 보입니다. 돼 보이고, 상세 보기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대지평수가, 뭐, 여기 뭐, 제대로 또안 나오네, 이게. 이건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뭐 매매금액 3억 5천이고 마찬가지 세대현황이나 뭐 월세 주익현황 자체도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당동의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제가 다양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월드의 어떤 레온사인들이 참 보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시끄러워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판단은 항상 여러분들이 직접 다양한 견해에서 뭐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좋고 나쁘게 생각하면 또 한없이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정답은 얘기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상권과 도로 그리고 뭐 위치 그런게 일단 부동산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뭐집값 상승도 마찬가지고 황금성도 마찬가지고 가장 크게 자지우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확인을 하시고 향후 구입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 보시다시피 속집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3m 정도는 돼 보입니다. 근데 매매금액은 3억 5천이고 대지평수는 30평, 평당 천만원 넘죠. 그리고 송현동 마찬가지 대지평수가 41평에 매매금액은 3억 5천인데 마찬가지 속집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통과 도로기 때문에 뭐 적어도 여기 지금 한 3m 정도, 4m 정도 돼 보이는데 일단은 확인을 해보니까 약 3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3, 4m는 저는 크게 추천은 안 드리는데 본에 어떤 뭐 자부담이 본인들하고 또 맞으면 또, 또 쉽게 구입하는 분들은 구입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예전하고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는 이런 거 관계 없이 뭐 물론 주택 가격도 저렴했죠. 저렴했기 때문에 1억 2억 주고 들컹들컹 구입을 했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마찬가지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유튜브도 있고 다양하게 인터넷으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속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딱히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재개발 투자 때문에 뭐 장기간 투자를 하겠다 해서 저렴하게 뭐 1, 2억 정도의 속집들을 구입한 사례들은 봤지만 지금 재개발을 꿈꾸면서 1, 2억을 던져놓기에는 세월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또 나름대로 뭐 상권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속집에다가 술집들이 막 형성되는 동네가 있죠. 대백 뒤에 보면 그런 형태의 술집들이 골목 안에 막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집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 두류동의 통과 도로는 아닙니다. 통과 도로는 아닌데 그래도 뭐한 4, 6m 정도 되겠네요. 차한 대가 있고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 적어도 너무 빡빡하면 한 5m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매 금액은 3억 6천이고 상세 보기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어, 일단은 세대 현황 자체는 두 세대로 나오고 있고, 매매 금액 36,000에 대출금 4,000만 원, 그리고 총보증금은 1억 3,000만 원, 그리고 순수익이나 뭐 어떤 수익률 자체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 평당 금액도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통과 도로가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 성당도 마찬가지 일반주택 인데요 뭐 원룸 건물로 나오네요 원는건물로 나오는데 3 6 5 0 0으로 나오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6m 접하고 있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소주택 인가 일단 대지평수가 31평에 연면적이 34평 협소주택들이 보통 25,6,7평 32,3평에서 35평 정도 협소주택을 짓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세내역은 나오지 않고 있고 두각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매매금액이 3억6천 대출금이 1억3천 매매금액이 3억6천이기 때문에 협소주택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건축을 새로 하게 되면 신축 건물은 평당 기본적으로 1700 1800은 넘습니다 그리고 대지평수가 뭐 평당가가 1148만원 아무튼 요건 따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2016년도에 협소주택으로 새로 지었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6m 이상의 도로를 접하고 있고 뭐 오래된 주택이든 아니면 오래된 상가주택이든 흐름한 주택이든 밖에 없이 6m 이상의 도로를 접하고 있으면서 정당 금액이 뭐 천만 원 이하면 은 사실 지금 현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달서구 쪽으로 해서 가장 저렴하게 나온 매물들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뭐 5억 6억이 넘으면 아무래도 뭐 대부분 오래된 원룸 정도로 구입을 할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